2강째입니다. 성경 본문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8절 혼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할때 성경적인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역사적으로 어, 검증된 그런 신앙 고백에 나온 내용들을 어, 기초해서 혼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가 됩니다. 그 웨스트 스터 신앙 고백서는 어, 1643년에 그 찰스 1세가 그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음, 저, 이쪽, 그 영국과 그 스코틀랜드의 그 신앙의 일치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것이 오랫동안, 무려 한, 어, 5년 정도, 1643, 1643년부터 1648년까지 길게, 100여 명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회의를 하면서 결정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정순된 그런 그 성경적인 용어와 그런 신학적인 용어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치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 6 4 3년에 시작해 가지고 1646년에야 신앙고백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려 한 3년여 동안 이렇게 고민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성, 성경 가지고 대조하면서 확인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짜임새 있고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확 표준이 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그런 <웃음>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소의 문답은 신앙고백서를 가 그러니까 이제 4월달에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했는데, 1646년에, 11월달쯤 돼가지고, 소율림 문답이, 그, 그,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외림 문답은 48년도에, 4월달에 나옵니다. 음. 여기 이제, 24조, 24장에서 이제 혼인과 이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25장에는 우리가 잘 알죠.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23장에서는 국가 위정자에 대한 내용이 나그 사이에 이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첫째는 이제 혼인의 뭐 형태나 그 요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뭐, 둘째는 혼인의 목적이 무엇인지, 셋째는 혼인의 방식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렇게, 어, 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인 사이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도, 어, 동시대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동시간에. 그, 그러니까, 어, 동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리고 또한 아, 남편과 한 아내가 아, 혼인하는 것이 아닌 것은 다 이제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원래 이제 혼인의 그 목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위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관계를 잘 투영해서 나타낼 수 있는 관, 그 일을 위해서 혼인제도를 정한 거잖아요. 혼인 제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극명하게 나타내고 그분 그분의 그분의 수준으로 충만하게 자라가야 하는 거죠. 이제 그 그것이 이제 완성될 때는 혼인 제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혼인 제도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 혼인을 하는 목적이 이제 그, 경건한 후사를 많이 낳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웃음> 그리고 이제 교회가, 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핵이니까, 교회가, 그 온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혼인이 있으니까 그 혼인의 목적을 개인의 사랑과 행복, 번영 이런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 확장을 위해서 혼인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혼인의 방식은 항상 주 안에서 해야 된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뭐, 어, 특별히 주님이 이제 명령하신 것이 아니면, 그, 믿지 않는 자와 혼인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한 생명을 가진 자가 같이 혼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큰 고통이 다 따르는 거죠.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고, 우상과 그 하나님이 같이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혀 사상이나 인생의 목적이나 인생의 그 방식이 인생을 영유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한 믿음 안에서도 사실은 수준 차이가 있어서 서로 뻐걱거리고 힘든데 이게 다른 믿음 가운데 있다면 뭐 전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러니까 불신자, 여기서는 뭐 이제 로마 캐톨릭을 로마 캐토릭,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로마 캐톨릭에서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교황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 캐톨릭을 믿는 사람하고는 결혼해서는 안된다고 머리가 다르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하고 어, 혼인하면 안 된다고. 그래. 그리고 아주 그냥 방탕한 사람들. 방탕하고, 어, 이제, 가정을 팽개치고, 껍데기만 갖고 있는 사람. 그, 종교교육 시대에는 사실, 유기, 유기한 사람, 가정을 유기하고 버린 사람들하고도 이혼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마 이제 가정이 가정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방탕하게 살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믿음에 믿음도 이따가 뭐 저기 우리가 호태임 믿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갖고 얘기할 텐데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그 종류가 참 여러가지 표적을 믿는 믿음이 있고 일시적으로 믿었다가 그만두는 믿음이 있고 지식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성신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있고 그리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이 있고 아주 약한 믿음이 있고 구원 얻지 못할 믿음이 있다 그리고 강한 믿음이 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 전세. 그러니까 믿음의 종류가 참 여러 가지예요. 가, 같은 믿음 안에 있다고 해도 저 사람이 진짜 어, 믿음의 내, 요소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의 요소는요, 처음에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동의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 거기 동의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돼. 그게 참 믿음이다. 회개의 요소도 사실은 그 여기 뭐 믿고 회개하고 믿으라고 이제 베드로가 그 오순절에 얘기했는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게아니요 철저히 그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이제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90도 정도 방향을 트는 게 아니라, 완전히 180도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몸만 트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움직여나가요. 그게 회계, 왜 평생 회계하는 삶. 이제 이따가, 이제 그런 사람하고 혼인을 해야 되는데, 그,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건 고백을 통해서 아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고백을 통해서 아는데 이제 이제 고백 고, 고백에는 우리가 세례 그삼 요소를 생각할 때도 따졌는데 따져 봤는데 그 고백에는 서원적인 요소가 있고요 결단의 요소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따라서 살겠다는. 근데 거기에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또를 따라가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런 것이 없는 입으로만 하는 고백은 그 거짓 고백이죠. 그 그, 저기, 사단도, 사단도, 사단의 종자들도 다 입으로는 고백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리또라고 그러고. 고백은 하는데 절대 자기를 안들여가요 그, 그, 런 사람들은 회계를 안 해. 회개회개 회계, 내용을 알아도 안 한다니까. 믿, 믿는다고 하면서도 움직이진 않아. 그런 사람. 그러니까, 고백을 한, 우리가 고백을 보고 혼인한다고 할 때도, 그, 진짜, 이 사람이 고백이 여기서 진짜 시작된 건가? 이것이 진짜, 내, 내적인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런 삶이 여태까지 영유대 나오는 가운데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가? 그리고 실질적인 교회적인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에? 개인의 인생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관계 속에서의 열매도 있어야 돼요. 그것은 그건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돼. <웃음> 라멕이, 라멕이, 그, 두 안에를 두고 자랑했지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해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니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다른 색을 쫓아가고, 여러, 여러 색을 쫓아가는 거예요. 회의한 색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타락한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면 이 제가 저 저가 스스로 그런 죄된 성향, 죄된 유전자를 안고 바, 안고 살아가고 그걸 활성화 시켜서 살아가요 주님이 그늘 말씀드리지만 시편 103편 14절에 인간의 체질을 알고 인도에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세요. 이삭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아무튼 보면 한 아내 뒀어요? 안 뒀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거는 한 아내를 안 둬도 된다고 하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체질을 알고 당신의 구속계시를 펼쳐 나오셔서 그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회복시키려고 모든 걸 배려해 줬는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인간은 태생적으로,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은 태생적으로 그 그렇게 다른 색을 쫓아가고 괴이한 색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하늘의 유전자를 심어 주셔서 우리가 그나마 거기에 제어를 받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상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나타난 일, 일, 일부 다처? 일처 다부? 그런 건 뭐, 이제 이 타락한 가운데 문화적인, 아니면 경제적인,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니다. 원래는 하나, 하나.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해야 되고 믿는 자가 혼인을 해. 그리고 그 목적도 그그 그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증시에 증시만 아니고 또 충만에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걸 그걸 위해서 혼인을 한. 혼인의, 그러니까 요소나 혼인의 목적이나 혼인의 형태가,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게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속는 게왜 속냐면, 이미 내가 마음, 인간적으로 마음에 들어 버려가지고 취하고 싶으니까 저 사람이 거짓 고백을 해도 속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속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근본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내가 주님 주님의 그 구원을 알고 내가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걸 알고 이제 그런 그런 경험이 있으면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런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그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쫓아서, 구속의 목적을 쫓아서 살아갈 사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웨스민스터 트 여기 저 24조에서 얘기해 주는 그 전체,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거, 이런 거를 너무 저 귀하고 복된 건데,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겨버리면, 일생을 종로 타고 일생을 비참하게 산다니까. 그 대가는 그 우리가 어 우리가 뭐 조금 제뭐 사업하다가 좀 많은 거 정도면 뭐 우리가 나머지 생애 동안에 갚아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지? 그런데 너무 큰 죄를 지, 졌으면 우리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 생명을 누리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부적절한 거를 취하면 안 되는 거죠. 문화적인 이유, 아니면, 그, 뭐, 요즘은 동성 결혼도 있는데, 그, 그런, 그렇게 자연적, 그걸 자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그 자연적인 거 타락한, 그 유전자 안에서 자연적인 거예요. 그것은 그건 하나님 나라 창조의 질서에서 자연적인 게 아니야. 그거는 로마서 1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타락의 결과에 그 여기 행동 행동 진화 진화 생물학자들 진화 심리학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연구하거든. 사람들이 그 이게 이제. 한한 안에 한, 한 여자와 혼인할 때, 저 사랑할 때 뇌에서 반응하는 부위하고 여러 여자하고 그 관계할 때그 반응하는 부위가 다르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쥐 갖고 실험을 했는데 그. 저 일부 일처하는 쥐를, 쥐의 유전자를 뽑아다가, 일부 다화하는 쥐의 유전자에다 넣었더니, 일부 일처를 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그니까, 러그 참,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것까지 분석하는지 몰라요. 그니까, 러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하늘의 영광을 입고 하늘의 생명을 입어서 이제 정상하게 존립하고 사역하고 살아가고 정상하게 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지없이 가는 거죠. 솔로몬도 가, 그랬잖아요. 여지없이 뭐 다윗도 그랬고 여지없이 가버려요. 주님의 은혜가 없. 이게 책임은 주님 책임은 자기 자기가 활성화하는 거는 그 변이시키는 것은 뭐 바이러스가 변이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 오염된 죄의 내용들을 변이시키는 것은 내 나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떠나서 그냥 그런 부분에서 검증된 사람을 검증된 사람하고 혼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애, 애초부터 깨끗, 일부 일체 유전자 가진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경에 있는 존재를 이제 하늘의 유전자로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의 유전자를 심어줬으면 그걸 굳게 지켜야 돼요 굳게 지키고 그걸 누려가야지. 여전히 다른 거 이전에 옛사람의 그 유전자를 활성화 시켜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고백이, 고백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아, 꼭 고백하고 살아가야 돼? 주님 앞에? 근데 고백을 하면 이게 결단하고 소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자기를 다 잡아요. 자기를 잡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공표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연약함 점을 커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고백을 하는 사람, 그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도움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한 배를 타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그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새카만 늘 말씀드리지만 늘 새카만 존재인데 주님이 하얀 것을 덧입혀 주셔서 그냥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씻어내려고 해도 안 씻어져요 주님이 우리를 안고 덮고 가시니까 이게 없는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구속한다는 게 그. 덮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속량한다는 의미. 그 덮덮어버리는. <웃음> 이게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짜 그런 사람이 없으면 뭐 그냥 혼자 지내는 것도 괜찮죠. 그런 사람 아이고, 그래도 꼭 그냥 해야지 나이는 참거 같은데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해버리면 이제. 언제 속 어떻게 속을지 모릅. 게 사실은 그래서 내가 그런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런 짝을 만나게 하신 건 주님이시니까 그런 그런 분명한 표준을 가지고 분명한 고백을 한 자답게 그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분명한 사람하고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이제 이미 혼인해가지고 이제 믿은 사람들은 좀 다르죠 경우가 그 남, 남자가 그 같이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살수 있고 아내 행실로도 혹시 구원될 수 있으니까 아내 행실로 다 구원되는 건 아니고요 혹시 구원될 수 있으니까 그 그렇게 배려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참, 음, 혼인, 혼인의 이게 이제 도리 안에서 누려가야 될 내용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그냥, 그냥, 그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그, 그렇게 움직여 나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그 감각적으로 움직여 나가면 반드시 그의 대가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그런 데서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서 다시 이제 첫 단추부터 잘 꿰어요 첫 단추를 잘 꿰어서 정상하게 내가 생명을 발휘하는 걸 생명을 발휘하고 그런 생명을 발휘하는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같은 지체된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고 혼인생활을 해야 돼 후, 경건한 후소, 후손도 나요 그러니까 이게 죄로 인해서 별 희한한 후손이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신자 안에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주, 별 희한한 그 괴이한 유전자를 가져서 변 기형적으로 변질됐던 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원래로 돌이켜 놓으셨어요. 그런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내 자식이 혹뭐 뭐, 다운증이건 뭐 유전자가 뭐 문제가 생긴 그 후사가 나건다 책임지려고 한 사랑. 그게 주님이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인생에 뭐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뭐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그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그 너무 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이고, 죄 백성은 진짜 너무 긍, 아주 긍정적으로 살만 하잖아요. 긍정적으로 살만 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요즘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일반적으로도 부정적인 생각은 개인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사회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망 속에서 생명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망 속에서 사망에 대한 얘기 부정적이고 아주 파괴적이고 절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평생 매어서 살아요. 스스로 한 말에 매, 스스로 한 행동에 매. 우리는 그야말로 죽을 지경에 들어가도 늘 건설적이고 생명적이고 주님의 생명을 발휘해서 그그 그 선한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해. 그 그래야 이제 그 사람 개인 행복뿐만이 아니라 혼인 생활 이런 것들이 다 아름답게 열매를 맺. 교회 속에서도 덕을 끼칠 수 있는 다른 사람들. 상대적인 비교를 하고, 상대적으로 자기 행복을 찾고 그러면, 뭐, 답이 없어요. 음. 여기 일, 일처, 일, 일처 답부 이런 것들은 다 이게 문화적으로 잘못된 환경 속에서, 뭐, 남아, 저, 존중? 여아, 살해? 뭐, 이런, 이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여자가 없으니까 막, 저기, 일처 다부를 취하기도 하고, 너무 사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도 그런 수용을 하고, 그렇게 해거든요또좀 여유가 있으면, 그, 자기 세력 과시하려고 그렇게, 일처, 일부 다처를 해버리고. 배도인들 쪽까지 그런 그러니까 다 합당치 않은 것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경고하고 심판한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진짜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조 1, 2, 3항에 나오는 내용들을 잘 숙지해 가지고 생생명의 말씀처럼 여기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